천년 주목 그 세월이 얼마나 공기인견에 자던 아가씨 수리쓰리라 소백산 아리랑 소백산 천년 주먹 그 세월이 얼마냐 운긴 변에치하던 아가씨